<웃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최성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어요 어느덧 연말입니다 여러분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아시다시피 저는 2 9살이고요몇달만 있으면 앞둘이 바뀝니다 이제 곧 서른이 되는데 나의 이 마지막 20대를 뭔가 좀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다? 그러니까 화려하게 장식보다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말에 또한번 바디 프로필을 예약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2년 전에 바디 프로필도 찍지 않았습니까? 그때처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땐 백수였고 지금 직장인이에요 환경이 완전 다릅니다 운동? 운,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핑계죠 물론 핑계인데 이런 거죠 그래서 퇴근 하고 운동을 가려니까 갑작스레 야근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약속이 생길 때도 있고 다 떠나서 그냥 퇴근하고 나면 그냥 집 가서 쉬고 싶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하기가 어려운 게 저는 퇴근하고 운동하려고 헬스장을또 회사 근처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주말에 또 운동하러 회사까지 어떻게 옵니까 사람이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더라고요 아침 운동 출근 전에 아침에 운동을 하고 회사로 가는 거죠 사실 저도 최근에 좀 아침 운동을 해보려고 시도는 해봤어요 트라이는 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지속이 잘 안되고 꾸준히 할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해보려고 오랜만에 챌린지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달 는 솔직히 지금 자신이 없어요 사, 사, 사, 솔직히 자신 없고 일주일 대신 일주일 동안 매일 출근 전에 아침 운동을 해보고 아침에 운동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이 아침 운동이 지속적으로 할 만한 것인지 그리고 혹시 뭐또 아침에 운동하니까 근 손실이 나지 않는지 제가 직접 해보고 여러분들께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챌린지네요 자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아침 운동 들어갑니다 Let's go. 가 6시 30분, 그리고 회사까지 딱 30분 걸립니다 도착하면 7시에요 아우 6시 칼기상에서 저는 씻지 않고 바로 헬스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운동을 하고 씻고 출근할거예요 일단 첫날은 성공적으로 된것 같네요 아 컴온 아, 원래 같았으면 자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막히는 도로에서 출근하고 있었을 텐데 일찍 와서 심지어 운동까지 해 버렸어요. 이 기분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시작이 하루 스타트가 너무 상쾌한 거예요. 자신감이 차오르고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퇴근하고 운동 안 해도 돼요. Come on. Day 2. 오늘도 6시 반에 나왔습니다. 1차도 성공. 감자고. 뭐. 제가 이제 이틀 제이 연속으로 운동하고 오늘 3일째거든요 근데 아우 정말 피곤해요 피곤하지만 밤에 누우면 바로 잠듭니다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덕분에 오늘은 어제보다 더 빨리 6시 24분에 나갑니다 하, 가보자고 와차 막히는 거 보세요 이 시간에 와도 차가 이렇게 뻥뻥 뚫리진 않아요 부지런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6시 59분 도착입니다 4번 운동 끝안녕하십 아, 와 진짜 너무 개운합니다 이 개운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땀쫙 빼고 뜨신 물로 샤워하고 나왔는데 이게 안 깨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맥모님까지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아, 행복한 사람은 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 Come on, 여러분 저는 이제 제가 도착했는데 9시입니다. 아침 운동못 갔습니다. <웃음> 어제 여자친구의 생일이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또 술을 한잔했는데 역시나 음주 후에는 일어나지지도 않고 어제까지 느꼈던 그런 아침의 상쾌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운동안할 수는 없죠. 우리에겐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 유산소라도 하고 오겠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일주일로 한번 짧게 아침 운동에 도전해봤는데요 사실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기도 했고 주 4일에 그마저도 3일밖에 성공을 못했지만 그래도 느끼는 바가 많았습니다 number one. 아침 운동을 하면 성취함, 뿌듯함, 상쾌함, 자존감, 자신감이 내 몸, 온몸을 감쌉니다 내가 하루의 시작에 무언가를 해냈다 그것도 정말 하기 싫고 귀찮은 그것을 아침 시작하자마자 해냈다 이 생각에 자존감이 정말 꽉꽉 채워지고 내가 오늘 못할 일은 없겠다라는 그런 자신감마저 채워집니다 평소 같았으면 여전히 잠을 자고 있거나 차가 와이리 만키노 언제 도착하노? 이러면서 막 징징거리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완전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은 거죠.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버 2. 저녁에 운동을 안 해도 돼서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하다. 자 우리는 보통 출근을 하자마자 퇴근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 퇴근하고 운동 가면 몇 시지? 밥을 먹고 가야 되나? 밥 먹기 전에 가야 되나? 아, 근데 운동을 가야 되나? 다른 약속 없나?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안 가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루 종일 하게 돼요. 특히 막뭐 퇴근 직전이 된다? 천사와 악마가 막 싸우면서 머릿속에서 설전을 버립니다. 근데 아침 운동을 한다? 이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저녁 시간은 마음 편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루의 생산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역시나 해본 사람 만이알수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두 가지가 다예요 단순히 운동하는 시간을 저녁 시간에서 아침 시간으로 옮긴 게 끝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과 또 어떤 생산성 180도 뒤바뀌는 느낌입니다 개인적으로 근성장도 경험을 했는데요 제가 살 동안 체중이 0.1kg 늘었는데 체지방량은 1.7kg가 빠지고 골격근량은 1.1kg가 늘었습니다 뭐 가정용 인바디라 뭐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운동을 살 꼬박꼬박하고 식단도 병행하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변화가 많이 느껴져서 앞으로도 아침 운동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침 운동하면 피곤하지 않나요? 피곤합니다. 근데요? 아침 운동 안해도 피곤한 건 똑같잖아요 솔직히 그죠? 뭐 우리가 언제 뭐 솔직히 아침 운동 안 한다고 해서 컨디션이 좋았네요 그래서 저는 점심 먹고 졸릴 때는 한 10분 정도? 잠깐 낮잠을 잤고 또 이게 좋은 게 밤이 되면 빨리 잠들 수 있어서 또 다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불러 일으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께 이 아침 운동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뭐 평소에 진짜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이미 운동이 습관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뭐 아침에 가나 저녁에 가나 알아서 잘 하시는데 우리 같은 아직 운동 이 습관이 안 되어 있고 맨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여전히 이게 귀찮고 가끔은 막 운동을 하고 싶지만 어떨 때는 너무 하기 싫은 이런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어쩌면 아침 운동이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해야겠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귀찮아서 못했던 것들 그리고 약간의 의지가 필요한 일들 아침에 바로 해버리는 건 어떨까요? 일어나자마자 don't think just do 해버리는 겁니다. You got it? 제가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왕 시작한 거 아침 운동 한달 채워가지고 또 그때는 어떠한 변화를 느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Don't think just do 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바이바이 아리라스